등록되지 않은 버전입니다. 대부분이 2인실 혹은 3인실 침실입니다 등록을 필요로 합니다. 인증서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 보이스웨어에 등록하세요. 1박당 도미토리 30유로, 2인실 80유로, 커플실 90유로이고 성수기에는 좀더 비싼 편입니다. 인증서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 보이스웨어에 등록하세요. 꽃알 배들의 여행 시기는 6월이니 성숙이었습니다.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겠네요. 등록하시려면 보이스웨어로 연락주세요. 단체 할인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거기도 연예인 DC 가 있을까요? 크크. 등록해주세요. 식당. 거실, 화장실, 욕실 등은 당연히 단체로 이용하고, 인터넷과 와이파이 역시 제공됩니다. 이 버전의 동시 지원 채널 수는 1개입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개의 채널만 사용 가능합니다.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을 가져가셔도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네요.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민박집까지 가는 방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세요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프랑스에 도착하시는 분들은 파리 샤르트골 공항에서 내리겠죠? 등록되지 않은 버전입니다. 아리알 고속교외 지하철을 타서 시내까지 간후 샤틀레역에서 지하철로 옮겨 탑니다.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억의 환승구간이 아주 길게 마음 단단히 먹고 걸어야 합니다.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꽃탑의 일회에 나왔던 훈동이 설정이 아니라 긴 길을 걷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발생한 혼란이지요.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지하철로 7호선종전바로저역에서 내리면 됩니다. 등록하시려면 보이스웨어로 연락주세요. 여기름은 빌레주이프 폴베일런트 쿠투리어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버전입니다. 지하철에서 내린 다음에는 미용실을 거쳐 샤회전 그리고 아파트 단지를 지나면 민박집이 바로 나옵니다. 비정상적인 등록 상태입니다. 파리에 있는 하는 민박집은 대부분이 파리 외곽에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버전입니다. 시내까지 2-30분이면 이동이 가능하니까 접근성이 아주 좋은 편입니다. 지금 보이스웨어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약방법 홈페이지나 전화통화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의 한국어 음성합성기 보이스 텍스트입니다. 민박집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공항에서 민박집까지 가는 다른 다양한 방법들도 나와있고, 민박집에 대한 정보도 더 얻을 수 있습니다. 인증서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 보이스웨어에 등록하세요. 필요하신 분은 민박집 홈페이지를 이용해보세요. 이 버전의 동시 지원 채널 수는 1개입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한 개의 채널만 사용 가능합니다. 파리 여행을 하실 분은 민박집을 이용해서 파리 여행을 저렴하게 즐기세요.